자, 다시 왔습니다. <웃음> 이번에는 로메로를 버리고, 이, 탁총 하나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그냥, 미친듯이 한번 해봅시다. 세방, 네방, 저걸로 언제 죽냐? 릴로딩 <웃음> 그냥 열자. 맞아. 에 어쌔신. 친듯이 가! 야.. 총소리 가까이서 들리는데? 저 피칭 머시기에서 싸우고 있나봐요 남인줄 알아야여기는 음... 사람 없지? 아 이거 앉는 키를 C로 바꿔야겠는데? 멍청한 녀석. 이제 청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체력화 좋아지니까 너무 좋다. 이제는 막 이쪽 딱 보면 뻑뻑뻑 하면서 이제 막. 때는 막 죽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오 세상에 저 멀리 돌아가네. 걸로 시선 끌고. 여기 없어 쫄로 가고 있어 여기서 싸우는데 여기인데 저기서 누가 또 까마귀 날렸는데 가보자 일단 오케잇? 옆측기아 이게 안 맞네 미친 일로 올 거거든요? 찍어버리자 여기 예, 몬스터 있고 아닌가? 박스인가? 안돼 <웃음> 살려줘요 어? 우리팀? <웃음> 오 우리팀 굿 나도 나도 집자좀 아, 맞아야 되나? 이제 몸 살해야 되거든요, 이제? 쓰읍, 저 아까 엽치기 한 녀석, 그거는 없네? 어디서 쌌니, 내가? 여기서 엽치기를 했는데? 진짜 어땠는지 모르겠어. <웃음> 가끔씩 시체에서도 돈 엄청 많이 나올 때 있거든요? 배치돼서 모르겠는데. 아, 이거. 하... 일단 마차, 마차 있다. 마차로 가야겠어. 사람 죽어 있네. 오! 좋은 거 있네. 이제 먹을 거야? 바꿨다 그러면은 어! 콜드에 있네 내가 이걸로 아니 총알 아 컴팩트가 아니구나 이거는 어? 여기도 있네 당자 그렇지, 아, 제 부천 놀이로 가네. 도살자, 우리 팀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볼까요? 집어 불었네. 어, 이쪽으로 갈 텐데. 아 물속에 저거 있잖아. 아. 아. 잠깐만. 피차나? 안 차네, 아. 맞다, 그냥. 오, 빠지면 안 돼, 여기. 아, 세상에. 칼로 촉촉촉촉. <웃음> 네, 여기 있네요. 아, 둘다 집었어. 아, 버리야. 뭐 계속 쫓아. <웃음> 아 어디까지 갔니? 이, 이, 가, 이, 가, 이, 가, 이, 아, 여기도 뛰어 넘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있다. 뭐, 바로 앞인데, 그냥? 집안에 있나봐요 아직 너무 바로 앞인데? 보이는데, 이러면은 이게 <웃음> 누구 있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냥냥흔터잖 어? 어? 써 저, 저, 저, 저 까지 갔다고? 사람 인데요, 앉아 있는 건가? 아니지, 저쪽으로 갔나 보다. 이쪽 어, 저기 있다. 우쒸뭘 뭐 이렇게 안 맞아? 아하. 아하. 갔다 갔다. 아아아아 아하. 아하. 아하. 아아 많구만 돈 이거? 이거 한번 써봐? 아 이게 탄소 개념도 있어가지고 어렵네 불에 있으면은 불탔던 저게 가라앉는 걸로 알고 있어 조금씩 차오르죠? 미친듯이 올라오는구만 아... 도끼 버려버렸어 샷발도 안 좋은데 <웃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저안 잡고 그냥 존버하고 있다 그냥 일망타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저저 봐봐, 총소리 나네. 있어 아직 안 잡고. 아니면 지금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뭐 조심하라고? 여긴데. 아, 그래픽 너무 좋고. 아, 소리를 냅버린다고. 거기서. 어디서 오는지 다 알려져 버린다고. 으로 때리 <웃음> 저는 이제 총을 한방 맞으면 뒤지는 몸이기 때문에 에 아, 아, 아, 프다 아, 아, 다 나 없어 가지고 죽어좀죽어죽질 않아？어, <웃음> 여기 네, 아, 안좋 은데. 내고 나 죽어. 뭐 구급약품 없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위로 다시 가자. <웃음> 같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네. 오잉?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피 없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지? 아, 어, 개쌉트롤즈로 탔는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들어가 볼까? 있네 아이씨 이거 길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친구야 나 어떡하지 1 층으로 가보자. 어휴. 아 이게 아니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거? 오 동! 아! 아니요. <웃음> 어떡하라고. <웃음> 아, 모르겠다 그냥. 빨리빨리 빨리 살려야겠어. 아, NO! 피 없어 피? 아, NO! 오 <웃음> 세상에, <웃음> 뭐임? 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어, 나피한 칸이야, 어떻게 이거. 어, 둘이 이거 잡다 죽는 거아니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나 죽었어! <웃음> 아,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냐! 아니! 아따, 여기서 죽어버린다고? 죽은 거죠, 이거? 부활 안 되죠, 아예? 이하 <웃음> 요, 요 다운이 아니고, 데드죠, 데드. 아, 미친. <웃음> 아, 이게 이렇게 끝나나? 아.